안녕하세요. 뉴타일랜드 암무로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좀 대형 버튼 박스 타입C 모델, 그 이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타입C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기능도 굉장히 많고, 버튼 수입력도 많고, 음, 사이즈가 굉장히 컸죠. 자동차로 치면 센터 패시아 쪽에 전면을 다 차지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데요. 영상에서는 좀 유독 크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파트너 박스 게임은 크긴 큽니다만 음,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엄청나게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 뒤에 보이는 시뮬레이터에다 설치해서 이제 나중에 영상을 따로 촬영하긴 할 텐데요.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 종종 있으셔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이제 타입 C 모델의 예, 이전 모델 타입 B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사이즈는 타입 C 모델의 절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렇게 생겼고요. 네, 타입 C 모델과 마찬가지로 티올이 있습니다. 고정용 티올 좌우 그다음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티이 있고요. USB 포트는 이제 2.0 B 모델로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커버 토글 미사일 스위치 라고도 하고 뭐 이제 항공 스위치 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led 달렸 이제 led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 되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스위치 그리고 엔코더 좌우 클릭까지 그리고 일반 스위치 그리고 이제 토글 스위치 3단 자동 복경입니다 그리고 대형 버튼 스위치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엔코더 스위치나 일반 푸시 스위치나 종류나 색상 그뭐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요 기본 제품은 이제 여기에 시동키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커스텀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한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위쪽에 에 있는 로고는 지금 유타이랜드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는 커스터마이징 백할 작업 가능 하구요 전면에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시트지가 아니라 리얼 카본 입니다 리얼 카본 판넬로 되어 있고 이제 고정 방식은 여기 티오를 사용해서 뭐 자기가 임의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전용 거치형 프레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 그냥 프로파일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은 그러니까 티올 기준이 이제 6mm M6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너트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고정하셔도 되고요 프로파일 거치대가 아니라 전용 거치대 라면 은 배사홀 모니터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어 여기 홀을 사용해서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맞춤형으로 어 전용 거치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 저희한테 요뢰를 하시면 되고요 네, USB를 사용해서 연결하면은 별도의 드라이버는 필요 없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NT LAND 비박스 Type B 이런 식으로 장치가 인식이 됩니다. <목소리> 어, 총 입력 개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한개 입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여기에서, 엔코더를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를 단다던가,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를 여러 개를 단다던가, 이제, 스물개 내에서, 스물개 내에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내에서, 엔코더가 네 개가 되고, 토글이 뭐, 일곱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훨씬 입력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제작도 대응 가능합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제작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에,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트 박스를 이제 영상을 타입 C 하고 타입 B 이렇게 두개째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런 제 형태 외에도 풀 커스텀 제작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뭐 사이즈나 인풋 이제 개수라던가 어 스위치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 커스터마이징으로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좀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플스나 엑스박스를 지원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올인원으로 PC, 플스, 이제, 엑스박스 다 지원하는데, 이제, 콘솔 게임에서는 사실, 그, 외부 장치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콘솔에 연결 하면은 그냥 조이패드 하나 추가되는 형식으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는데, 이제 게임에서 여러 장치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휠에 있는 이제 버튼과 중복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빙 허브 같은 장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외부 장치를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좀굉장 번거롭게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콘솔에서도 인식되는 음, 버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앵코더는 어, 지원이 안되고요 앵코더 스위치는 지원 안되고 그냥 좌우 셀렉터 스위치로 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나가는 것처럼 요런식 어, 구성이 되 있고요 콘솔 버전 같은 경우는 요 범위 내에서만 음, 제작이 가능합니다 콘솔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PC 버전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버튼 박스가 왜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버튼 박스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운전을 하고, 그냥 원초적인 그냥 운전에 대한 재미를 한다 그러면은 버튼 박스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감성 아이템입니다. 감성 아이템. 가령 이제 이 버튼을 시동에 할당을 해서, 어 굳이 이제 내가 직접 시동을 이제 거글고 뭐 끄고 한다던가. 뭐 부스트 게이지 같은 데 작용을 해 가지고 뭐 부스트를 킨다던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어 이제 다양하게 할당을 자기가 직접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요즘 나오는 이제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버튼 설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이제 실제 완전히 실제 차에 있는 레이싱 카에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또 워낙 메뉴들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지 않고 어, 가능하면 손 닿는 범위 내에서 이제 버튼들로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버튼 박스들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1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입C 같은 경우는 32개 혹은 그 이상도 지원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추가 장치들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게임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대부분의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입력 장치도 지원합니다.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게임들도 있고 유로트러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장치를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어, 아스토코르사나 뭐 이런 계열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음, 인식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정된 하드웨어만 사용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외부 장치를 사용을 했을 때, 키보드로 에뮬레이션을 하는 조이터 키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키보드는 모든 게임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이중 입력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이거 자체는 조이스틱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키보드레 에뮬레이션을 해서 각키를 할당을 해서 어, 키보드를 게임상에서 지정을 하면은 어떤 장치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따로 이 제가 제 영상을 준비를 해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어, 오늘은 뉴타인랜드 버터 박스 타이핑모델 소개해드렸고요 를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제 소개도 자주 하고 어, 짧은 영상이더라도 가급적 다양한 내용들로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영상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